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게임좀은디지 감시지로 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어, 우리 채널에 구독자가 1500명을 돌파했습니다 박수 아, 지금까지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일단 제 채널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어, 시즌별 게임 컨텐츠 어, 실시간 소통을 하는 게임방송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게임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플레이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좀더더 나은, 플레이를 보여드리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런 채널입니다. 참고로 제 게임에서 메인 게임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게임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시거나 아니면, 어, 뭐, 게 건의하는 게임들, 그리고 같이 할수 있는 게임들을 건의해 주시면 제가, 어 능력이 되, 되거나, 제 능력이 안 되면 후원을 받아서, 받아서라도 어 이제 플레이를 할 예정이니까 언제든지 시청자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방송 채널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발전하는 깜찍이 길러 채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